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용입니다 집에서 야외에서 또는 차에서 야간에 비상조명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게 45g 자동차 키보다 작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미니작업등입니다 이렇게 가방이나 옷에 걸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야구모자를 뒤집어 쓰고 붙이면 헤드랜턴으로도 쓸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좀 이마가 따뜻하지 않을까요 크기는 작지만 각도가 조절되는 받침대도 있고요 뒷면에는 자석이 있어서 자동차에 붙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표준 삼각대를 꼽을 수 있는 나사 구멍도 있습니다 밝기는 500루멘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<웃음> 예,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즈가 작다고 무시했다가는 제대로 눈뽕을 만든다는 겁니다 비상등 모드도 있어요 뭐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요 180도 광각 조명이라 밤에 작업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한번 충전하면 최대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비상작업용으로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함께 제공되는 충전선이고요 지지대 역할도 합니다 충전선을 끼우면 보조배터리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지지대가 부실해서요 사용 중에 발로 밟으면 부러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의 가격을 생각하면 부담없이 구매해서 주머니나 작은 가방에 놓고 다니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미니 작업 중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